지금까지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하필 블랙스완에서 현대무용을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블랙스완에서는 전체 안무를 현대무용스럽게 구성을 한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어... <웃음> 어, 지금까지 영상이 총 19개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아홉 개가 방탄소년단 블랙스완 영상이더라고요 <웃음> 근데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도 블랙스완 이에요 <웃음> 맞아요 네 우리 오피셜 뮤직비디오에 그 전에는 안 나왔던 현재무용 동작들 어, 그 부분을 다뤄달라는 또 요청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걱정, 저도 돼요. 그 전에 블랙스완 리뷰 해서 업글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저도 걱정이 돼서 그 전에 했던 안무 리뷰랑 비슷한 것도 겹치는 내용도 있고 안 겹치는 새로운 내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겹치는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직 영상을 안 보셨... 9개니까 링크 달기도 조금 그렇겠다. 그쵸? 너무 많죠? 이것까지 10개 구독하고 보시면 되겠다. 구독, 구독. 자, 그래서 오늘은 지민 현대무용 파트를 천천히 느리게 재생해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고! 중장부터 단독으로, 지민 단독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손을 팔을 위로 올리잖아요 이때 느낌있게 시작하는 거 이게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냐면 은 팔을 그냥 직선으로 훅 올리면 이게 느낌있게 안 나와요 겨드랑이 쪽부터 훅 쳐서 그 다음에 짜라락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파도가 쓸려가듯이 슈르르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대신에 어깨가 이렇게 휙 같이 올라가면 이상해지니까 어깨는 안 올라간 상태로 이쪽만 쳐서 올려야 되죠. 그렇게 지금 동작을 쓰고 있어요. 같이,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고개를 들고, 여기서부터 같이 치고, 전부 다 이쪽부터 쳐서 올려요. 자, 여기, 파핀. 30초 때부터 본격적으로 현대무용 동작이 나오는데 시작할 때 보면 거의 파핀이에요 우리 부산예고 동창들은 다 알만한 얘기야 부산예고 무용과의 현대무용과 남학생들을 보면 전부 다는 아닌데 현대무용을 하기 전에 프트리댄스 그중에서도 특히 파핀을 하다가 오는 학생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현대무용으로 전공을 바꿔서 진학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민이 춤을 추기 시작한게 현대가 아니라 파핀 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작에는 파핀 튕기는 거 부터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다 현대무용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개인적인 히스토리, 댄스 히스토리를 보여줬습니다 음 저는 이 부분을 볼때 숨이 조금 멎었었어요 이 턱선 여기서 올렸다가 턱선을 이렇게 그릴 때 그냥 요 선도 아니라 이렇게 한번 꾹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선 사용하는 게 지금도 각도 멈춰져 있는 거 봐봐요 되게 좀 에로틱하지 않나요? 뭔가 이 동작이랑 이선 사용에 교태가 있어 끈적끈적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선이 아니에요 담겨있는 게 많아 근데 이런 특징이 이번에 공식 뮤비에서 새롭게 찾아낸 건데 지금 이 장면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블랙스완 전체 안무에서 다 드러나는 특징이더라고요 또 보니까 상체, 특히 상체 선을 조금 에로틱하게 좀 교태부리는 것 같이 끈적끈적하게 쓰는 게 전체 멤버들이 풀 안무를 출때쭉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가는 분위기 더라고요 어, 상체는 되게 우아하고 고고하고좀 고결한? 그런 백조 느낌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체 동작이 안 나왔지만 전체 안무에서 하체는 정말 빡세겠어요 진짜 보면 다들 무릎 나갈 것 같이 무릎을 그냥 확확확확 무릎을 꺾어 춤출 때 백조를 비유를 되게 많이 드는데 상체 몸 위쪽은 진짜 고고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진짜 세상 우아하고 느낌 있게 추는데 발음 밑에서 미친 듯이 놀려야 된다 근데 상체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네 하체가 하는 일을 상체가 모르게 해라 요런 비율을춤추때 되게 많이 드는데 딱 블랙스완 안무가 전체적으로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이고 추가되는 안무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보이네요 어, 그런 대비가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엄청난 노력 그런 것들이 또 담겨 있네요 구성도 참 잘했다 음. <웃음> <웃음>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제일 처음에 공개됐던 블랙스완 영상 아트필름에서 마사그라함 멘트가 나왔었잖아요 마사그라함 얘기는 지난번 영상에서 이미 다 다뤘죠 네, 마사그라함 제일 큰 특징. 기억하시나요? 컨트랙션 릴리스 에너지를 숙였다가 펼쳤다가 요게 가장 큰 특징인데 방금 전에 동작이 다 숙였다가 펼쳤다가 숙였다가 펼쳤다가의 반복이에요 마사그랑 테크닉 잘 보여준 동작이었습니다 펼쳤다 숙였다 펼쳤다 접었다 펼쳤다 음 크기 하체격한 거 자 하체 하체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무릎 꺾고 꺾고 보셨죠? 그리고 방금 땅을 짚으면서 돌았어요, 그렇죠? 팔로 짚으면서 다리 일직선으로 펴서 돌리는 동작. 그때 아유 이거 진짜 발목을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아요. 짚고 돌때 그냥 다리 뻗었다가 일어나면 되는 동작이 아니라 발목이 같이 돌아줘야 돼요 같이 댄서가 안 돌려 안 돌리면 발에는 넘어가는데 발목이 그대로 있으니까 꺾이겠죠 근데 또 같이 돌린다고 해도 생각해봐요 우리 몸이 몇 킬로야 <웃음> 이 거대한 몸뚱이를 발목 하나가 지탱을 해줘야 돼 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하중이 다 실려 있는 거는 이 발목이에요 이 발목의 모든 하중을 다 실은 채로 돌려야 되는 거야 발목 다치기 쉬운 동작이에요 위험하기도 하고 쉽지 않은데 혹시나 하고 진짜 자세히 봤어요 실수가 나와도 안 이상할 법한 동작이라 진짜 자세히 봤거든요 이 부분을 진짜 제일 느린 배속으로 제가 계속 봤어요 돌려서 돌려서 계속 봤는데 어? 뭐지? 이끗한 건가? 드디어 내가 실수를 발견한 거야? 이러고 놀랬다? 다시 봤어요 그냥 제 눈이 잠깐 이상했던 거였더라고요 정말 스무스하게 발목이 돌아가면서 지금 짚혀있는 것도 안정적으로 잘 발목이 이미 돌아와 있죠 이게 발목이 잘안 돌아가지면 이게 막 안장으로 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저는 정확하게 턴 아웃된 상태로 안정적으로 짚혀있고 그 다음은 다리 넘어가고 있죠 음, 땅에서 땅에서 굴러다니는 동작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현대무용의 또한 가지 특징입니다 이렇게 댓글에도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현대무용은 다른 춤들이랑 조금 다르게 인간의 몸, 신체 그 자체, 그리고 자연이랑 되게 가까운 춤이에요 같은 서양 춤이지만 발레는 직선으로 찌르면서 무조건 하늘, 위쪽을 향하려고 하는 게 강한데 현대무용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땅이랑 붙어 있어야 돼 땅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바닥에 누워서 구르고 뒹굴고 하는 동작은 거의 현대무용에서만 볼수 있어요 거의 점프를 할 때가 아니고서는 이게 몸이 땅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손끝, 발끝 어딘가는 바닥이랑 붙어 있어야 돼요 땅이랑 지민의 기본기 얘기할 때 현대무용 기본 스텝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본 쓸고 가는 스텝 역시 신체를 절대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가는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어, 방금 장면은 현대무용 특징이 되게 잘 나타나 있는 동작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어, 현대무용 다 좋아 현대무용 멤버도 있고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 전부 다 춤을 굉장히 잘 추고 충분히 다 안무를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알겠어 근데 왜? 하필 블랙스완에서 현대무용을 가지고 왔을까? 그냥 살짝 쓰는 것도 아니고 완전 메인으로? 안무 전체를 현대무용화 시켜서? 왜? 갑자기? 안 궁금하셨어요? 궁금하셨을 거야. 그쵸? 너무 궁금하다. 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대무용은 인간은 신체 땅, 자연이랑 가까운 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나 자신이 중요한 춤이에요.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느끼는 자연은 무엇인지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그 주체가 되게 중요한 춤이 현대무용이에요 그 사람 자체를 담아내고 드러내기에 적합한 춤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더 딥한 내면의 이야기를 담아내기에도 딱 알맞은 춤이 현대무용입니다 그래서 블랙스완에서는 전체 안무를 현대무용스럽게 구성을 한것 같아요 그춤 종류도 그냥 고른 게 아니라 이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다 고려를 해서 춤 종류를 선택을 했고 나온 작품이다 시작부터가 달라 달라 이 무대 하나를 위해서 연습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연습 전 단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그게 엿보이는 것 같아요 이러니 이러니 어떻게 안좋을수가있나 진짜 음. 음. 땅에서 안 떨어지죠 발끝 쓱스어오는것도안 떨어져요 요 마지막 장면은 거의 엔딩이라서 뭔가 동작이라기보다는 엔딩 포즈? 현대무용은 이쁘게 각잡힌 포즈를 짠 하고 하는 거 말고 요렇게 그냥 훅거 퍼져서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정말 현대무용이야. 마지막 그림자. 아, 저희 이, 이 마지막 엔딩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늘도 박수부터. 진짜 이런 영상을 무료로 방구석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대로 꽃한장하고 나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진짜 저 급상까지 옷대로 하우스까지 찾아가서 정근한 마음으로 앉아서 감상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모델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볼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아. 와... 이러니 방탄방탄하죠 방탄소년단 블랙스완은 좀 양파 같아요 처음에 한 겹을 딱 벗겼어 아트필름이 나왔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실제로는 어떤 무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공개를 했지? 이걸 넘어살만한 퍼포먼스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해야할까? 가능할까? 약간의 걱정 반, 기대 반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한 겹째 또뀌었어재밌스 코든 쇼에서 최초 공개 무대가 공개가 됐죠 걱정을 왜 해? 걱정을 세상에나 마상에나 <웃음> 우리가 이런 걸 보여주려고 앞에 그런 거를 공개했었어 걱정했던 사람들 뒤통수를 확 때려버리고 어머나 세상에 그 다음에는 온 영상들이 공개되고 하면서 이제 블랙스완으로는 쿵한데 세게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았는데 또한 겹이 벗겨졌는데 그냥 평범하게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미 다 보여준 것 같은데 역시 이, 이 그냥 평범한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슬이 가는 길을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블랙앤화이트 대비, 빛과 그림자 대비, 플러스 현대무용 새로운 현대무용 근데 그 현대무용 안에는 남겨있는 게왜 우리가 이번에 현대무용을 추게 됐어요 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안무를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이 이유가 다 담겨 있는 거죠 답을 주는 거지 그리고 놓치고 있던 부분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있던 상하체대비라든지 요것까지 그래서 총 대비가 세개 있는 거죠 흑백, 빛과 그림자, 상체, 하체 이세가지가 전체적으로 뜻하는 거 외적으로 드러나는 나와 내면에 나 이걸 뜻하는 게이세가지 얇게 딱 맞춰서 끝내야지 했는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떡밥들이 또 남아있는데 말이죠 진짜 일로 와보세요 한번 내가 얘기해 줄게 여기서 무대에서 빛을 받아가지고